네 이번에는 더블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탑포즈를 하신 다음에 2분의 1턴으로 두번 돌아서 정면을 보고 다시 한번 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출발하는 턴을 말합니다 탑포즈를 하시고 턴을 두번 하기 때문에 더블턴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킹을 하고 걸어 오셨어요 탑포즈를 하십니다 여기서 2분의 1 턴으로 도세요 하나 둘턴 하자마자 하나 둘턴 포즈 기본 포즈로 다시 한번 포즈를 하게 됩니다 탑 포즈 이후에 한번 더 턴을 하고 포즈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출발 이렇게 하는 걸 더블 턴이라고 합니다 자, 더블 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포즈를 잡으셨어요. 이쪽이 포즈발이죠. 하나, 둘, 턴. 다시 한번 하나, 둘, 턴. 포즈. 자, 뒤로 돌았을 때 앞쪽에 있는 발을 움직여서 한번더 턴을 하는 거예요. 자, 제가 이쪽으로 지금 탑포즈, 뒤를 보고 탑포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볼게요. 이쪽 발이 포즈발. 하나, 둘, 턴 했죠? 그럼 여기에서 한번더 턴을 해야 되는데 얘가 포즈발이잖아요 자, 이 발을 한번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, 둘, 턴, 포즈 하고 돌아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,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이렇게 더블 턴에 대해 설명합니다.